깔려서 저기요 저기요 <웃음> 점점 어두워져 시야가 점점 어두워져 <웃음> 저기요 <웃음> 레알 고립운동이야 아무도 없어 우통 까봤데 여기 파란색깔 줄 갔어 여기 파란색깔 줄 갔는데 아 저기요 아 네, 죄송한데 벤치 좀 도와주시겠어요? <웃음> 누워있는거야? 굴려 손으로 밀어서 굴려 골반까지 굴려 맞아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야죠 안전하게 아니 회사에서 방송 몰래 볼때재 방송은 되게 조, 보기 좋은 게 뭐냐면 저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제거 이렇게 틀어놓고 일하다가 부장님나 과장님이 아니 뭘 틀어놓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 공부하는 중이라고 <웃음> 아니 외국, 외국인이 영어로 운동가르혀주는 방송 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무사통과 소리만 줄여놓고 채팅치면서 하면 돼요 다 여기 채팅창에 있는 사람 다 영어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이러고. 걸릴 일이 없어요 자네 근무시간에 뭐 하는 건가 자기개발에 힘쓰는 친구구만 제가 옛날에 이제 루키아 쫓아다닐 때 여성복 가게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쇼윈도에그 어떤 마네킹이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그 천사 날개 한, 한쪽 날개 루키아가 그걸 보더니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러고 갔어요 저거 이쁘다고 했으니까 루키한테 저걸 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그 여자 옷가게를 가긴 창피하니까 남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반짝거리면 전부 다 보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에요 물어보면서 주머니에 있는 현금따발을 이렇게 어요 저머니 날딱 보더니 어? 15,000원 인데요? 에? 15,000원이요? 네. 뒤져가지고 만원짜리 두장끄내가지고아예 여기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그 목걸이 그대로 주머니에서 끄내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딱 놔주고 너 가져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거를 못 잊어요 루키아가그 목걸이 아직도 갖고 있고 어, 비싼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 주는 거? 오히려 그날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동생 밥 사준 게더 비쌌어요 아 근데 PC방 간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니까 응. PC방비는 공짜고 응. 음식값으로 응. 그렇게 하는 PC방들도 있네 아 PC방 공짜고 게임하는 거 공짜고? 어, 내가 그거 봤어 배너를 음식 안 시켜 먹으면 안 시켜먹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있진 않겠지? 아니 그러니까 PC방 갈때 집에서 어. 든든히 먹고 가는 거야 PC방에서 <웃음> 게임만 뭐 먹고 싶잖아 손이 바쁜 게임하면 되지 집에서 진짜 든든히 한 그릇 먹고 <웃음> 그러면 뭐 마시지도 않아? 물은 정수기 있잖아 어. 디톡스 한다고 생각하고 물만 마시는 거지 그거 <웃음> 눈치 보여서 사람들이 안 할까? 나는 아, 난, 난, 난 버틸거것 같은데 <웃음> 어. 이 약물고 안 먹는 거야 사장님이 짜파게티에 <웃음> 계란 올려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막 먹어 사장님과의 멘탈 게임 장과 방패 창가방 장가방 <웃음> <찬가방패>. 고나데테 <웃음> 하기 힘들겠다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<웃음>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뭔가 있겠지, 그게 시간 제한이 있겠지 아, 하긴 네. 그렇긴 하겠구나 내 옆에 형 쇼츠 본다고? 바꿔줘이분께 젊은 친구 좋아요 눌렀나? 구독은 눌렀나? 나바꿔줘 죄송한데 의기형이 이거 받아보시라는데요, 한번 바아줘 아, 외국인이야? 힘메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쓱 보여줘 너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을 거 아니야? 지금 이렇게 쓱 보여줘, 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너는 쇼치지? 이건 라이브야? 이래 봐아내폰 봤어? 봤대 봤대 헤이 hey, 친구! 컴온! <웃음> 라이브라 그래 이거 그러면 은너 어차피 등록하고 안올 거면 우리 체육관 등록해라 아니 어차피 등록하고 안갈 건데 우리 체육관 등록해 아니 멀어도 상관 없잖아 어차피 안 나갈 건데 뭐 어디 등록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. 방송으로 출석체크하고 내가 방송으로 자 여러분 자 우리 등록 우리 회원 우리 회원 여러분 스쿼트 하세요 10개 그럼 그때마다 스쿼트 10개씩 하면 이게 낫지 않아? 체험해볼래? 자 여러분 저 벤치프레스 15개 할 거거든요. 벤치프레스 15개 하고 올 동안 여러분 팔굽혀펴기 하세요. 시작 최대한 많이 오늘 안 받았는데 무슨 환불이야 이씨 체험이야 이씨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서 눈물 흘리는 새끼들 다 친구 아니야. 그런 새끼들은 다 너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야 그런 새끼는 가식 친구야 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가 수술 전날이야 네가 맹장 수술 전날이야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 그때 병원에 와서 치킨 시켜 먹는 새끼가 진짜 친구다 닉네임이 내 연녀야? 누가? 내 연녀가 어딨어 내가 니들은 장난이지만 난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해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얘 말해 빨리 지금 루키하고 있 웃지 이따가 이제 밥 먹을 때 이런다 여보 응? 근데 내연녀는 누구야? 아 여보 아니잖아 장난이잖아 아이 나도 장난이야 여보 응? 솔직히 얘기해봐 내연녀 누구야? 이런데니까? 불륜의 길은 또 뭐야? 잡아! 야! 어, 자리를 박스우스이분 선수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하라고 이렇게! 어, 씨, 개빡치게하네 이거는 제가 팩트니까 제가 와이프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사실 원활한 수다는요 리액션이에요 예. 리액션 여보 여기 진짜 좋다 어 좋지 어, 물도 진짜 맑고 아 맑네 여기 와서 진짜 묵어야겠어 여기 한번 와서 묵자 이렇게 끈 말만 따라하면 돼요 끈 <웃음> 말만 따라하면 충분히 공감됩니다 근데 잠시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무슨 말했는지 몰랐어 여보 여기 우리 며칠날 와? 이제 못 들었잖아요 며칠 날로와 이러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보 좋을때로해 여보는 어떡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되물어요 어 시리나 빅스비 수준의 대화하지만 그 정도만 나빠졌어. 해줘도 돼요 아니야 여보야 기분이 길이. 나빠졌다 에이 아니야